그동안 깡통은 수차례 조금만 더 차면 열 번을 채우게 되겠더라고요. 사실 웃으면서 말하니 쉽게 들리지. 깡통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자본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직장에 매여있는 놈이 아닌 저 같은 전업 투자자가 깡통이 된다는 건 숨이 먹기 바로 전그 상태.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는지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때마침 어머님이 부은 게 돈으로 그 순간을 넘긴 적도 있고 비상시라고 생각해서 동생이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살아난 적도 있었죠. 아주 재밌는 건 집을 담보로 한 대출로 집한 채를 날리고서도 나는 성공한다는 생각만큼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전 현금 카드가 한장 없어요. 동생 것까지 다 잘라버렸죠. 저 독한 놈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그 많던 보험들 싹 해지해버렸어요. 땅통을 차서 죽게 된 마당에 길 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보험들 여유 없거든요. 어디 아파서도 안 돼요. 차 사고 나도 안 돼요. 집에 있는 차도 팔아버리고 혹시나 싶어서 거저줘도안 가지는 차한대 남겨놓고 보험 중도 해지했더니 원금만 간신히 받을 정도더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게 세상의 무서움인 것을요. 초창기에는 그나마 숨이라도 쉴수 있었는데 점점 힘들어졌던 건 탄탄한 직장을 다니셨던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선물을 하시겠다고 뛰어든 순간이 악몽 같은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네요. 어디에서든 집구석에서 돈 나올 데가 없었어요. 대출이자만 한 달에 250이 나가는 상황이었으니 그나마 가족 중에서 현실감이 강한 건 어머니와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욕만 앞섰을 뿐. 주식으로는 수익을 못내고 까먹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손해보진 않고 적어도 한 달에 20에서 30%는 꾸준하게 벌 정도의 실력이 되었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몇 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서야 아버지의 분위기가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알게 된 사실이었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아서 주식에 몰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원망스러웠지만 팔자련이 생각했습니다. 역경의 상황을 담담히 이겨내는 사람이 인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람도 그리 많으신지. 많게는 수천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까지 엄청나게 빚이 있더군요. 퇴직금까지 정산해서 미리 땡겨 쓰시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집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불화가 결국엔 부모님의 이혼으로까지 번졌지만 역시 그 불씨가 된건 망할 놈의 주식이었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분가를 해서 나가시게 되었고 아버지도 집을 따로 얻어 나가서 다시 성공해서 돌아오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셨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뻔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나이 예순을 넘겨서 혼자서 쓸쓸하게 주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를 둔자였습니다. 아무리 강철심장이라고 해도 가슴은 늘 찢어졌습니다. 가끔 어머니 몰래 100식 200식 통장에 넣어드려도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결국엔 1년 정도 돼서 아버진 신용 물량자가 됐고 개인 사채까지 쓰게 되는 상황으로 몰렸습니다. 이때쯤 돼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매수를 하거나 관심을 두는 종목이 정확히 2에서 30% 이상 상승을 하면 증권 채널에서 종목이 거론된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있다고 생각돼서 사면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정말 무슨 쪽집게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든 적도 있었죠. 내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자타가 고민하는 고수들도 저와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고요. 나름대로 실력이 쌓이며 유명한 투자 고수들과도 친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안정적인 수익은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연관성이 없나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답니다. 선물 옵션을 만만히 봤다가 손해를 크게 본 것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죠. 안정적인 수익을 박차고 나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오로지 주식만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담에 저의 의지가 담겨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고수들이 말하지 않는 노하우를 올렸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분명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제가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 누군가는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그 후부터는 주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고나 할까요? 관조. 이 표현이 적당할 것 같군요. 주식은 오래하면 몸이 병난다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취미 다양하고 놀기 좋아하는 제가 몇 년간을 방안에 처박혀서 주식이라는 놈과 결었다니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군대를 몇번 다녀올 것을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강건체질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쓰러져서 몇 달간을 기어다녀야 했던 1,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하고 원인모를 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기침을 해댄 일, 지금도 한기가 몰려오거나 전자파를 가까이 하면 헛구역질이 나온답니다. 다큰 녀석이 기침에 대며 눈물 줄줄 흘리는 모습이라니 폐병 환자가 따로 없었어요. 핸드폰 붙들고 통화 조금만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이고 몰골도 아니어서 밖에 출입을 삼가게 됐습니다. 주말에 애인이 잠깐 집 근처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을 제외하곤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이었죠. 반년간은 운동까지 접고 안했더니 정말 죽는 듯 싶어서 운동은 다시 재개했고요. 밖에 출입은 안 하게 되니 속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그놈의 손절매나 자기 원칙이 어긋나는 매매를 하는 자신을 바라보곤 참을 수 없는 자기 분노의 칼을 모니터에 올려놓고 매매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지인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끔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체 성공이 뭐라고 주식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매달려야 하나. 먼저 말했듯 시간만이 내 판단에 대해서 답을 해 주리라 믿습니다. 한 10년만 더 하고 다른 일을 해야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본전만 벌면 이 지긋지긋한 곳을 빠져나가리라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제 삶에서는 값진 경험이 되었고요. 지금은 시가 10억이 넘는 집을 되찾는 게 저의 삶의 동기예요. 그 조그만 동기를 이루기 전까지는 지금 돈좀 벌린다고 풀어지고 싶지 않아요 부자일수록 더 독하다는 것 어린 나이에 빨리 알아버렸어요 한때 최강의 고수라고 일컬어지던 고수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 여전히 아집에 사로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나는 매매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역시 주식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예전에 통했던 방법만을 가지고 새로운 적들과 싸울 순 없겠죠 누구나 다 아는 장세 예측보다는 나만의 필살기 하나를 연마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단언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말을 물가에 데리고 올순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들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